80. 한국어 공부 오랜 만에 만났을 때 80. 한국어 공부 오랜 만에 만났을 때 1. 스트레스 1. 스트레스 요즘 일은 어떠세요? 요즘 일은 어떠세요? 잘 되고 있어요. A씨는요? 잘 되고 있어요. A씨는요? 저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요. 저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요. 건강 조심하세요. 건강 조심하세요. 이 여행, 이 여행. 요즘 잘 지내고 있지? 요즘 잘 지내고 있지? 아니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무리하지마 같이 여행 갈까? 너무 무리하지마 같이 여행 갈까? 진짜 진짜 어디로? 진짜 진짜 어디로? 3 점다3점다 정말,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. 거의 3년 만이지요. 만이지요. 모르겠어요. 기억도안 나요？모르 겠어요？기 억도안나요 a 씨는더젊 어진 것같아요 A 는더젊 어진 것같아요